생일 선물 때문에 여자 친구와 싸우고 있는 데이비드. 싸움의 결과는 데이비드가 집을 나가는 걸로 끝나버리고, 막상 갈 곳이 없었던 데이비드는 누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The like, I have yes, I mean, not 신세를 지는 대신 누나의 요구 조건 조카를 돌보게 됩니다. This is my girlfriend. Yeah, dog. 그리고 데이비드는 이곳에서 또 다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Yeah. 어린이집 선생 캐롤라인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Hey, so cool. oh. Miss Caroline, He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Guess I'll see you later. Yeah. 그 뒤로 매일 어린이집에 들락거리는 데이비드 이때 기회가 찾아오고 체험학습 d g e Hammer. That's right. 생했던 c h r i 오 t 체험학습 m a c 동 r i s 그리고 그 옆에는 비밀 군사기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비밀 실험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물농장에 도착 마침 그곳에는 TV스타도 함께하고 있었네요. 어린이들에게는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어버렸네요. 그 사이 좀비가 장악한 군사 s 지 좀비들은 동물 농장으로 향하고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선생님과 아이들은이리고 <목소리> 순식간에 희생당하는 농장 직원 트 e 터를 u 아했던 조카의 도움으로 s 도해보고 선생님은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지 않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선생님은 차분하게 아이들을 이끌고 겨우 숨을만한 곳에 도착하지만 거기에는 TV스타가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줍니다. 일단 옆에 있던 작은 구멍에 몸을 숨기는데 이때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데이비드. 그러나 건물은 좀비들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린 상태.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데이비드. 그런데 조카가 견과류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 What do we do? My b u bag. The 사기를 가져오기 위해 주저 없이 밖으로 나가는 캐롤라인 선생님. Just try to breathe, mate. Please. Keep breathing. 많은 좀비들과 사투를 벌이는 선생님 그리고 무사히 가방을 찾아 다시 건물로 향합니다. 무사히 위기를 넘기는 조카 그 사이 군부대도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있는 건물에 폭격하기로 계획하는 부대, 탈출 계획을 세우는 세 사람, TV 차량을 이용해 아이들을 대피시킨는다는 계획. 데이비드가 좀비들의 이목을 끌고 그 사이 티비스타가 차량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티비스타의 대신, 그런데 차 안에도 인형 좀비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 사이 조카 펠릭스가 사라지고 다스베이더로 변신한 조카는 삼촌을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코스의 힘을 사용하는 펠릭스. 그리고 트랙터를 몰고 온 주파 삼촌을 구하고 산점에 갇혀있는 모두를 구합니다. <목소리> 이렇게 무사히 농장을 빠져나가는 선생님과 아이들. 그런데 엄청 느린 좀비들이네요.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장님. 그러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립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무사히 구한 데이비드와 선생님 그리고 둘 사이도 러브러브한 분위기 그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